훈련병 열동시장 빨리빨리 옵니다 여긴 더이상 사회가 아니다 니들은 이제부터 전투에 오는다 자자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빨리빨리 31번 훈련병 빨리 들어오세요 자 이제부터 군대 가시는 문방님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훈련병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팅 참모총장님께 경례! 5월달에 군에 입대하는 세팅의 스텝은이 자리에 서있다 그는 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이제부터 복장검사를 실시하도록 할거야 이분 뭐야 북한군이 뭐야 아이, 북한군이 뭐야 좋아스. 어? 이분 복장 합격 이분은 어, 나중에 탱크 운전사 그런거 바꾸면 될것같고요 암살 요원 좋았어 이분은 전투기종사 이분은 아세이 소리질러 아, 진짜 제대로 FM 복장 아주 좋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화생방을 실시하도록 한다 악으로까그로 버텨라 끝까지 버티는 자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쓰러지지 말아라 아 보시면은 단체로 죽고 세요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 북한군이 버텼어? 죽이네 <웃음> 아니 북한군 빼고 다 죽었어? 테스님 빼고 저는 집합 테스훈련병은 저쪽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넌들은 나를 따라서 입수한다 숨참고 입수 가장 오래 버틴 사람 그 사람 빼고 나머지는 더욱더 혹독한 훈련에 들어간다 버티고라 훈련병들이 벌써 두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텨야 돼 저는 위로 저는 위로 저는 위로 저는 위로 저는 위로 저는 위로. 저는 위로 위로, 위로. 가변 훈련병 숨 쉬어 가벤 훈련병. 숨 쉬어 가변 훈련병 숨 쉬어 빨리 가변 훈련병 1등 훈련소에 입대한지 벌써 1시간째 오늘의 수인공 문박씨는 너무나 착한 바다에 몸을 덜덜 떨고 있어요 문박훈련병 힘드신 거 없으십니까? 충성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슨 힘들이 있겠습니까? Oh 완벽한 군인이고 자 다음에는 100km 행군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군사기지까지 맨몸으로 뛰어갈 거예요 스타트! 출발! 꼴찌로 간 사람은 오늘 저녁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군인들 oh no. 주돌훈련병 좀더 힘을 내도록 더 빨리빨리 빨리 뛰지 못하라 주도려병 차에 타도록 저기 앞에 가서 내려주도록 하겠다 일단 쉬고 있어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너희들은 반을 멈추서안될 것이야 주도려병 여기서부터 달리도록 한다 출발 중대장의 차까지 아 뭐야 아니 이번에도 1등이 북한군이야? 아니 2등 카베님 3등 간유님 리스님 합격 문방님 합격 전원은 합격 아니 인민군이 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제부터 사격 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훈련병들 라이프를 들도록 총기 확인 조정간 단발 안전 확인 약실 확인 총기 단발로 조준 발사 한발 연발로 발사 여기까지 스탑! 그리고 이제부터 바닥에 떨어지는 탄피를 모두 줍도록 하거라 탄피준 인원은 본 조교를 따라서 무기상점을 나오도록 한다 훈련소에서의 첫날 오늘덧 날이 어두워졌다 차디찬 베럭스 뒤에 몸을 싣고 이제 부대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훈련병 내도록 한다 실시 1년 정도의 해체물 부대중 를시하본 조교를 향해 넣 경례! 동해물과 왜가느님이 거기 북한군! 거기 북한군! 경례 똑바로 하세요! 취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원들은 편의 시도로! 예, 통신보안 어, 아, 오늘 야간 훈련이 있다고 말씀이십니까? 참모총장님께서 카우바 훈련을 원하시는가 말입니까? 아, 지금 방금 복귀했는데 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대원 지파 참모 총장님께서 우리에게 야간 훈련을 명하셨다. 연병장 지파 오늘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한다. 전인너는 뒤쪽에 탑승하도록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상공 2,000m에서 낙하하게 됩니다. 어디 뭐 불편한 사람 없습니까? 다들 뭐 문제 없죠? 뛰어 내려 훈련병! 뛰어 내려 문방님 뛰어 내려 가준님 럭스로병 주놀병 모두 뛰어내도록 한다. 그리고 본 조기도 여러분들을 따라서 낙하도록 한다. 가자 훈련병들과 함께한다. 낙하산! 됐스! 오마이갓 oh 자랑스럽다 훈련병들! 전 대원 일라종대 해초모여 자 이제부터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훈련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제 그대들은 집에가도 좋다! 하루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훈련병들은 기지맥진한 상태로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이분들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아 물론 세팅조교는 지금 체포가 되었습니다 훈련 중에 전사자 2명 낙하산 미보급 하지만 이 병사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팅 조교는 좋은 조교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